이게 사람이야, 고목나무야 <웃음> 내 캐릭터 왜 이렇게 덩어리 같지? <웃음>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덩어리네 그냥 사람의 형체가 아닌 것 같은데 <웃음> 손흥민 이번에 해트트릭 했다는데 그 세리머니 같네 <웃음> 어? 뭐야 어? 2D 왜? 방금 이름이 되게 이상했던 것 같은데? 김이풍? 아~! 어? 왜 이름 그렇게 돼요? 아는 듯이 얘기해 놓고, 어? 왜 이름이 그렇게 돼요? 아니 너왜 이름이 김미풍으로 돼 있어? 김미풍? 그 다른 가족이 생겼어가지고 다른 가족이 생겼다고? 우리말고? 예... 이제 제 형이 김강풍이고요. <웃음> 그 둘째 형은 김약풍인데 강풍 있으면 중풍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그게 아니구나 원래 강약미구나 그럼요 아아 아, 중풍이 원래 없구나 아, 아 중풍은 병이름이 아무튼 알겠어요 미풍씨 일단 마스터볼 좀몇개더 만들어주세요 알겠습니다 마스터볼을 준비하도록 하죠 오늘은 과연 여러분 셀레스티어를 발견할 수 있을까요? 저희가 빨리 셀레스티어라도 얻어야지 프라이머를 잡을텐데 갈 길이 너무나도 멉니다 갈 길이 뭡니까? 네 네 뭐야! <웃음> 지머리만 예쁘게 하고 <웃음> 지머리만 <웃음> 아 머리 더 예쁘게, 예쁘게 해드릴게요 자네는 머리를 자를 때 항상 그렇게 눈을 부라리나? 죽일듯이 쳐다보고 있는데 좀 무서운데 <웃음> <웃음> <웃음> 오케이 나도 스타일 좀한번 바꿔야겠다 이거 너무 오래 했어 그럼 내가 해줄게 반대로 왜? 아한 번만 진짜 예쁜 거 해줄게 내가 진짜 잘 어울리는 거 골라서 해줄게 아 이런 식으로 밑에 스타일이 있구나 우와, 야 예쁜 머리 맞네. 어, 길이 길이 좀 길어. 길을... 아, 요런 식으로. 오, 꽁지머리, 어, 똥머리도 할수 있고. 아니, 스타일이 되게 많네. 여자 머리는 왜? 뭔가 그냥 괜찮냐? 안 괜찮은 걸해 주고 싶었나 봐. <웃음> 아니지. 연비가 여러분, 이번에 머리를 똑단발로 잘랐거든요. 그 느낌으로 해 줄게, 그럼 내가. 어때? 약간 요느낌 확인 미풍씨 마스터볼 됐나요? 예 당신이 내 마스터볼을 가질 자격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야겠어 아니야 부족해! 아 <웃음>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웃음> 진짜 아 진짜 마스터볼을 위해서라면 발 정도야 핫수 있지 어? 아까 저기 있던 한흥민이 없어졌다. 한흥민 아까 그 자리에 오면은 마스터볼 드림 도착. <웃음> 아이씨. <웃음> 아그러면 얄라 뽕따에 좀 그만 타고 다녀. 마스터볼 드림. 오, 진짜 주네? 오. 나도 줘. 이상한 거 해오지 마라. <웃음> 아니 나도 다섯 개밖에 못 받아는데. 여기 하나. <웃음> 너 일로 와. 왜 <웃음> 갑자기 야 얄라 뽕따이 <얄라봉땅땅이> 겁나 빨라졌어 <웃음> <웃음> 뭐야 <웃음> 뭐야 뭐야 <웃음>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내놔 주면 뭐 해줄 건데 뭐 해주길 바래? <웃음> 이거 받으면 나랑 <나라고> 사귀는 거다 응 <웃음> 고백으로 한번 머리 한번더 만져줄게 머리 빼봐 머리를 빼라고? <웃음> 네 <웃음> 레오 미스테리오인데? <웃음> 야 지금 한편이 머리 너무 이쁜데? <웃음> 어 바꾸지 말자 너 매력적이야 네어너 완전 누구한테 이끼만 그때? 모자 줘봐 자 너요거 껴봐. 이게 더 좋은 거야. 아! 왜? 내가 아끼는 보자는데 스킨! 꼈잖아. <웃음> <웃음> 40대 아주머니들한테 인기 있을 것 같은. <웃음> 아, 이 총괄 <총각> 몸이 다 부진해. <웃음> 누나, 마스터 볼 내가 3개 다 드렸는데? 아, 두개만줄수 있나? 어, 뭐야? 잠시만요. 아, 깜짝이야. 배달이요. 뭐 무슨 배달 시켰을까? 궁금하다. 그러고 놀려야지. 배달 때문에 어나 버렸는데 너안 먹었어? 없어진 거야? 이거 한번 해야지. 안속을듯아 예, 죄송합니다. 한편아 뭐 시켰어? 여자친구가 잠시 찾아가지고와뭐 <웃음> 연비님은 그럼 뭐였던 거야? 이 나쁜 새끼. <웃음> 아이 <아니>, 뭐야. <웃음> 바닥에 버렸대 연비가. 안 먹었어 너? 어안 먹음. <웃음> 아야안먹면 없어지지. 아무리 여자친구가 급해도 먹고 갔어야지. 망했네. 아 컨텐츠 많이 했네. 아 진짜. 오늘 <웃음> 어, 네, 주세요. <웃음> 둘이서 합심해서 동생 놀려먹네. 자 가자. 볼게. 이제 기분이 좀 좋아졌어? 네 조금 풀리네요. <웃음> 뭐 시켰어? 떡볶이. <웃음> 결국 연하 친구 아니었고. 텔레포트 살 거예요? 어 어. 에이 그 그거 아큰가 그게? <웃음> 아왜 이렇게 찔리게 해 나를 어? <웃음> 진짜 탄다고? 아니 진짜로? 진짜 가는거야? 타로? 아니 어... 야막 갈때까지 갔네 맛이 갈때까지 가다니 <웃음> 아 그러면 넌 날라와 그건 아니죠 <웃음> 우리 뭐하러 왔어요? 마스터볼 써야될거 아니야아 잡으러? 음. 이쪽 숲에서 내가 셀레스티어를 본적이 있어 파란색 그게 있으면 프라이멀 괴수들을 우리가 죽일 수가 네. 있거든 이거 이거 어? 이거! 저기 있다! 수, 숲에 숲 있다 숲에! 저기 숲에 있다! 야 270렙이나 돼! 270! 형 진짜 던질까요? 강 나오는데? 지금 강 나오지 네한 번에? 아! 아... 요 정도 거리 각... 유지해줘야 지금! 지금! 아 너무 아니었잖아. 너무 느낌 없었는데. 아아... 아, 그, 이거 형이 옆에서 갑자기... 아, 미안. 어? 아이 아, 느낌 다 아, 죽었네. 하 아, 아. 지금 여기잖아. 여기잖아. 여기잖아. 어? 어? 와와와 <웃음> 이게 드레이너라는 거예요. 뭘 그렇게 단호한 표정으로 보지? 주변 뒷산에 되게 예쁜... 와. 쓰레기 느낌 나는 예쁜 애가 한번더 잡아주면 참 좋을 것 같아. 다들 내가 그거 잡으면는다 놓으라고 어 뭐라고? 그러니까 집 뒤에 쓰레기가 있는데 그거 마스터볼 써도 잡으면 안 되니 그거... 한번 가서 봐주라 집 뒤에 있는 이쁘장한 애가 있어 그러면 그냥 잡아 그 다음 욕을 먹으면 되지 어, 허락보다 용서가 쉽다 그러다가 손절 당하는 거야 하지 말라고 하면 안할 거냐고 그래서 그건 좀 고민해볼 문제긴한데 <웃음> 카우스 도도아이번 괜찮지 않나? <목소리> 카우스? 카우스? 카우스또 이야기가 다르지 협곡 안에 가보면 그 안에 카우스 도도아이번이거든요 근데 위에서 잘 던지면 잡을 수 있는 각도야 내 시체만 있어 <목소리> 이게 뭐야 여기서 한펜이가 진짜 멋있게 한방 던지면 어저 오른쪽에 있다. 저 있다 오른쪽 위에 어. <목소리> 카우스 도도 우와 우와 잠깐만 근데 만약에 제가 진짜로 안장 필요 없으면은 그냥 제가 최고야. 맞아. 셀레스티얼도 우리 지금 다 안장 a c h i n 아, 맞아. 애들 올때 동안 나 잡은 거 하나 보여줄까? 어뭐잡 u 는데어 n 어! a 어, 형형 아, j u k a o 형 was a b a n 아 o n e d Oh, ah, yo, yo, yo, 잘 잤다. 난 이상하게 연비 방에서 자면 잠이 잘오더라 나와봐. 내가 신기한 거 보여줄게. 우와 예? 되게 예쁘지. <웃음> 신발 뜰에 뭐? 이쁜 쓰레기. 우와 <웃음> 야 멋있긴 하다. 음 이쁜 쓰레기 엄청 멋있어. 어뭔 소리야 이거? 야야 뭐뭐뭔일 났냐? 뭐야, 어. 뭐야, 뭐야, 뭐야, 어, 어우, 뭐야. 내가 잡은 친구야. 이게 뭐야? 아탈드라고? 억지로 잡아서 잠든 상태야. 혹시... 나 썸네일 밀렸어? <웃음> <웃음> <웃음> 얄라뽕따이를 데리고 왔어, 여기에? <웃음> <웃음> 근데 카우스 잡으면 솔직히 썸네일 카우스로 해야지. 그 어, 우리의 썸네일 밀린 거야? 음부터 찍자지 말든가, 지금 얼마나 지금 기대하고 있었는데 상처받게. 몇 번째 대가리가 실망했는데. <웃음> 애들이 지금 막 밥도 안 먹고 지 굶어가면서 사진 잘 나오겠다고.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웃음> 그럼 잘 찍히던가. <웃음> 잘 던져야지 타이밍 맞췄어. 아 너무 불안한데요. 저 먼저 하나 던져내 봐도 되겠어. 어 나도 던졌는데? 어빗나갔어빗나갔어빗나갔어 아, 어, 어. 제발 아무도 맞지 마라. 어 다행이다. 안 맞았어. 그냥 가까이 가서 죽을까고 하고 그냥 코앞에다가 던져 버릴까? 리피나의 카우스 하나 교환이면은 아 나쁘지 않아. 아. 어, 어 뭐야? 왜왜왜왜왜왜왜 왜. 왜, 왜, 왜, 왜, 왜. 어, 저기 가까이 가니까 화면이 어두워졌어 갑자기. 엥? 어. 오! 어. 야야야 카우스랑 시비 걸리면 어두워진다. 오 어, 와! 뭐야 이거? 왜왜왜왜 왜? 우 와! 우 와! 잠깐만. 이거 오히려? 잠깐만.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오히려! 형형할수 있어! 형할수 있어! 안 돼! 형을 할수 있어! 최캐빈 죽었는데? 예. 아, 음. 마스터볼 뿌리면서 죽었더니 없어졌네? 마스터볼이 하나가? 새로 뭐 한, 잡힌 거아야 어? 한편아! 어? 너도... 더, 뭐야? 너도... <웃음> 형 뭐해? <웃음> 어, 잠깐만 나도 받았어! 저기 있다! 어어, 내 시체 찾아. 야~ 못 <웃음> 뭐 찾으셨네요. <웃음> 역시 잠은 연비 침대 바로 승객 타기 막 이런 거 되는 거 보니까 될거 같긴 한데, 야야야야 야, 야, 야! 같이 가. <웃음> 나내거만찾았는데카우스두 <웃음> 마리네? 어? 어, 그러네? 썸네일은 카우스 두 마리로 가야지. <웃음> 어, 잠깐만. 본건뭔 산? 잡았다고? 오! 어? 어? 어, 두 마리 다 잡았어. 두 마리 다! 잡... 어떻게? 어떻게 두 마리 어떻게 다두 마리 어떻게 다 잡았어? 이, 이, 이름 대충지어 어, 안장 장비 후 합성. <웃음> 아우 <아올> 씨. 자. <웃음> <웃음> <웃음> 와 역시 카우스는 위험이 한 마리 도 짜라란 보스 앤 세스 1 0개 데모닉 소울 하나 프라이머블러드 15개 폴리모 500개 그래도 프라이머 잡아야 되네 맨날 다음번 되네 이거 씨. <웃음> 짜잔 연비야 비켜봐 우리 썸네일 주인공들 찍게 나도 찍어줘 점점 센 친구들만 들어가고 안장이 없네 <웃음> 왜? 왜여기와봐요 <웃음> 아, 이사짐 센터에서 오셨나봐요 네, 이분 택배를 많이 시키셨더라고요연비의 생일선물 집... 적하은이게 어, <웃음> <저렇게> 많이 줘. <웃음> 아, 또여기이게 <귀엽기> <웃음> <나 오해 해버린다? 웃음>